어,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기 입니다 어, 저는 오늘 해외에서 입국자에 대한 안내사항 이라든지 필수 요소들을 조금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 입국에 관련돼서 간소하게 좀 알려 드렸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을 했을 때 관련 조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pcr 검사를 받으러 왔고요 일단 pcr 검사를 받고 어,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입국자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QR 하셨나요? QR이요? 네. Q코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문진표 안 하셨죠? 아 네네 네. 핸드폰 있으시죠? 배인이요 아니시죠? 아, 한국사람이요 한국 에 네, 네. 비용이 발생이 되나요? 무료 아, 네. 결과는 내일 오전 9시 됐습니다 오전 9시 됐어요? 문자로? 네네 개인 네. 핸드폰으로 니다 안녕하세요 네, 6번이요? 안녕하세요 네 검사 왜 하실까요? 해외입국자입니다 언제 돌아오셨어요? 어, 어제 왔어요 아.. 고을쓰셨네요 되게 깊이 쓰십니다 와.. 몰라네요 저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종료하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자세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절차 안내 이런 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입국 후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입국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 그리고 입국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는 조금이라도 빠른 입국이 가능하고 유용한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공통된 부분이고요. 서류 단체는 간단합니다. 이 서류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이제 PCR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행 티켓 그리고 세 번째로는 Q코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서 보면은요. 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즉 PCR 같은 경우는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만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입국하실 때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는요. 해외 각 지역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제가 뭐 해외를 다 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해서 각자 맞는 위치에서 미리 확인하시어서 검색하고 비용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용 부분도요.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하노이였지만 하노이에도 그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달랐기 때문에 저는 미딩에 있는 그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25,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영문이 포함된 문서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만 되어 있는 음성확인서는 요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꼭 영문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행 티켓인데요. 뭐 티켓도 없이 한국을 가실 일은 없으니까 뭐다 준비는 하셨겠지만 어 음성 확인서를 꼭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음성 확인서가 없을 때어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 음성 확인서는 꼭 발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큐코드인데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입니다. 다른 나라로 출국했을 때 사전 정보를 입력했었잖아요.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행지, 전화번호, 거주지, 증상여부, 백신접종여부, PCR 음성증명서를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업로드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입국을 하셨다면 이 입국 후에 첫 번째로 모든 입국자는 Q코드를 이용해서 PCR 음성확인서를 업로드해서 QR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발 기준 48시간 이내에 서류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사전에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면 조금 빠른 기가가 가능하십니다 저같은 경우는 트남 공항 내에서 큐코드를 작성을 했고요이 큐코드를 작성을 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큐코드를 등록한 여행객이고요 하나는 큐코드를 등록하지 않은 여행객이었는데 큐코드를 등록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큐 r 을 등록 안한 줄은 굉장히 길었고요 참고하셔서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조금 더 빠른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억담음에 어, 한국에서 이제 검역 단계를 거치다가 유증상자라고 발생이 되면 시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어, 이 입국장 내 검체 채취실에서 검체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이제 무증상자로 판명이 되면 자택이나 또는 시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일 내면 에 제가 오늘 입국을 했으면 내일까지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해외 입국자는 PCR 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빠른 검사가 가능하십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이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가셔야 되는데 가실 때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면제서 그리고 여권과 비행기 티켓 꼭 소지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주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신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종일 기준 180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자가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격리면제가 되고요. 180일이 지나신 분들은 어, 아쉽지만 일주일 격리가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백신 3차 이상 맞으신 분들은요. 격리가 면제가 되고요. 격리 해제 시, 시기는 만약에 2월 4일 날 입국을 했다면 2월 10일 12시에 어, 24시에 해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공항에서 이제 도착해서 어, 자택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단 자택 외 다른 장소는 가시면 안됩니다 뭐 격리 중 특별한 경우에 한두 시간 정도 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3차 백신 접종을 받으러 간다 뭐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입국하고 일주일 뒤에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어, 혼자서 자가 키트로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입국 절차에 대해서 모두 안내를 드렸고요 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